1963년생 올해로 58세인 바비코틱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액티비전 CEO를 역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추정순 자산은 약 7조 8,225억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CEO 20위 안에 들며 그의 연봉은 약 335억원으로 미국의 게임 회사들 중에선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바비코틱의 임금 삭감에 대한 문제가 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바비코틱은 2021년 12월로 cog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 각종 주식이나 성과급 같은 보너스를 제외한 바비의 순수급여는 175만 달러 한화 20억가량이었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급여를 약 50% 삭감한 10억으로 타노스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본다면 CEO인 바비의 운영이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비가 취임한 2008년 이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시가총액은 10만 달러 미만에서 7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서 2022년에는 주주들의 수익률이 8100%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특수로 인한 게임시장의 부흥과 워존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해 원래 액티비전의 간판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총 4억장이 넘는 판매량을 돌파하였으며 워존의 MAU는 1억명을 돌파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체 MAU는 4억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8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창사 이래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바비코틱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의 직책을 아주 잘 소화해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과 과도한 임원진의 보수였습니다. 올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e스포츠 사업부 직원 50명을 포함해 총 190명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고용계약서에서 주식 관련한 인센티브 조항을 근거로 CEO가 2억 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죠. 재작년인 2019년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8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해고하는 등 갑작스럽게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나 2019년은 블리자드에게 각종 벙크가 터지면서 주가와 여론이 크게 폭락했던 시기이다 보니 운영 실패에 대한 손해를 상쇄하고자 직원들을 해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명가량을 고용했던 베르사유의 사무실을 2020년에 폐쇄하기도 했죠. 이런 정리해고에도 불구하고 바비코틱은 2019년을 기준으로 급여와 보너스 주식 등으로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ceo 중 20위권의 이름을 올렸으며 게임 회사로는 거의 최고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ceo에 등극되었는데요 이에 비해 블리자드 직원들의 임금은 항상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급여에 불만을 느낀 일부 직원들은 익명으로 동료의 급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통계에 의하면 블리자드의 직원들은 경쟁업체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직위를 가진 채 라이어게임즈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몇몇 직원들은 블리자드에서 받던 임금의 75% 많게는 100%나 상승된 임금을 받았으며 몇몇 말단직들은 블리자드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중위소득의 반절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았다고 하죠 이처럼 현재 블리자드는 대외적으로 보면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터질 듯 말듯한 괴상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액티비전의 주력 게임인 워존의 흥행으로 인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MAU는 4억명을 돌파하였으나 블리자드의 게임들만 따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무려 30%의 유저가 게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마이크 모하임을 포함해 블리자드의 중추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했던 시기와 맞물렸는데 액티비전 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봉급 삭감건에 대해 해외에선 이제서야 이게 터지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일 정도로 그의 무자비한 운영 방침에 대해선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비는 그 실적은 인정받아 계약은 연장하였으나 과도하게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운영정책으로 급여의 반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이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주식과 보너스, 혜택들을 고려해보면 실제로 그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010년 들어 바비코틱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2017년엔 오버워치의 흥행에 맞춘 오버워치 리그를 창설 PC 게이머들을 위한 회사라고 불리는 블리자드의 정통을 깨부수고 2019년 블리자드 최악의 악재인 디아블로 이모타를 끝끝내 강행 전 세계적인 FPS 프랜차이즈인 콜 오브 듀티는 모바일로도 게임을 출시하고 싱글플레이가 없이 멀티플레이 만 있는 작품도 선보이는 등 프랜차이즈 역사의 전례를 찾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장 돈벌이가 되는 워존을 위해 새롭게 출시하는 작품들을 워존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엔 프랜차이즈의 강화를 위해 코르브디티 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몇백 명의 직원을 해고시키며 실적과 성과급을 챙기기도 하는 등 아주 냉철하고 사업적인 면모가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불물을 가리지 않는 공포스러운 CEO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과는 무관하게 최근 블리자드의 성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공개하는 MAU 통계를 살펴보면 블리자드의 월간 유저는 액티비전과는 4배 모바일 플랫폼인 킹과는 8배가 차이날 정도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회사 중에선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는인데요 이렇게 액티비전과 킹의 MAU가 블리자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는 모바일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까지만 해도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월간 유저수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이 되면서 액티비전은 유저수가 무려 9천만명가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출시했던 액티비전의 게임이 바로 콜오브듀티 모바일입니다. 특히 12월 25일에는 중국 서버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의 유저들이 콜오브듀티 모바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죠. 이런 성과 덕분에 블리자드의 MAU가 3천만 명을 웃돌고 있을 때 액티비전의 MAU는 꾸준하게 1억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블리자드의 게임들이 출시된 지 오래되었고 신작 출시 때문에 기존 게임들의 업데이트가 느려진 요인도 있겠지만 애초에 모바일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콜 오브 듀티 모바일의 엄청난 성공과 자회사 중 가장 큰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킹을 보면 숱한 반대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디아블로 이모타를 그렇게 중국 시장에 맞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아직까지 모바일은 옛날부터 게임을 즐긴 사람들이 기피하는 플랫폼이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 중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모바일은 그냥 지나가는 유행같은 플랫폼이라며 무시했던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닌텐도조차 모바일로 게임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콘솔 독점 전략을 내세우는 플레이스테이션조차 모바일 부서에서 일할 인력을 뽑는 등 단순히 모바일을 저급한 게임으로 취급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21년에 3 0 0 0명의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앞서 몇백명의 직원들을 해고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 직군으로는 프로덕션과 개발팀 위주로 채용한다는데 이는 대표 프랜차이즈인 콜 오브 듀티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 갈려나갈 사람을 뽑는게 아니냐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바비코트의 지휘 아래 최고의 실적을 자랑중이며 회사의 규모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디아블로 이모탈이 모바일로 제작중인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며 준비중인 디아블로4 오버워치2 또한 블리자드의 핵심 프랜차이즈인 만큼 결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새로운 시대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점점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